제가 가지고 있는 WD-40 이고요 이걸로 끝에 이 부분에만 살짝 뿌려주시면 돼요 네한 요정도만 뿌려주셔도 유난히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도라제 입니다 오늘은 제가 환풍기를 뜯었어요. 그래서 환풍기 쪽좀 수리하는 요 지금 소리가 나는 부분 수리하는 거랑 청소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 뜯었구요요 뜯는 것도 나중에 다시 하나 보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다 뜯었는데 뜯는 거는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보여 드리면 이제 이게 지금, 요렇게, 요런 형태로 천장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여기 바닥면이 천장이라고 하면, 요기, 요기, 요기, 세 군데 나사를 풀어주시면 이제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이 환풍기 펜인데, 요 환풍기 펜에 요런 실5코 펜, 요게 실5코 펜이라고 하거든요. 바람이 일로 들어와서 옆으로 나가는 펜이에요 그래서 요런 펜을 시로코 펜이라고 하는데 그 시로코 펜이 달려있고 그 위에 이렇게 막혀져 있는거죠 그래서 제가 요걸 뜯었고 뜯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천장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천장도 좀 뜯었는데 그니까 러 원래는 요게 요 위에 이제 이렇게 제이 부서져 있던거죠 근데 그냥 네. 이거는 잡아 땡기면 돼요. 여기 보니까 지금 풀이라고 써있죠. 가운데 요걸로 이제 잡아 땡기면 되는 거여서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 펜에서 소리가 좀 난다 그러면 이 펜을 뜯으시고 그니까 요 지금 요 회전하는 부분 요 회전하는 부분에 WD-40을 많이 뿌려주시면은 쇼트가 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베어링 쪽에 조금만 들어갈 수 있게 뿌려주시면, 네, 꽤 괜찮아요. 소리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청소하는 거는 좀 지저분해서, 뭐, 요런 청소하는 영상까지는 올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엄청 지저분하더라고. 한1 0년 정도 됐어요. 안에를 싹다 지금 청소를 하고, 말리고 하는 작업들을 할까 합니다. 이거, 집어 넣으실 때 그냥 집어 넣으시면 또 다시 먼지가 이 천장으로 늘어붙어가지고 또 금방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만 하고 하는 영상을 좀 올릴 거예요. 네, 우선 청소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청소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진공청소기로 아, 빨아봤는데도 뭐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냥 물기슈로 닦고 한번 말려야 될것 같아요. 뭐 거의 이런 상태여서 상태는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닦고 먼지는 다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다 말려야 되거든요. 엄청 지저분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집 산지는 한 2년 정도 됐고 전 주인이 한한 8, 9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도 아마 안했기때문에 엄청나게 지저분할것 같고요 이게 거의 마른 먼지여서 잘 지워지기는 하고요뭐 그렇게 어려운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지저분해지는 손이 좀 지저분해질것 같고요 이게 제가 뭐 그냥 심심풀이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에어컨 쪽 회사 다니는데 이런 펜 개발을 했어요 음 지금은 이쪽 일은 안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이런거 관련해서 펜 설계하고 개발하고 하는걸 해서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에어컨 제품에 지금은 아니고요한 7,8년 전 모델들은 다 제가 개발한 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 얘기해 봐자 재미없으니까, 네, 그냥 우선 좀 닦을게요. 닦는 거는 어렵지 않고요. 그냥 네, 손으로 닦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요 펜인데 요게 좀 많이 지저분해서, 네, 먼지도 날리고 뭐 그러네요. 그리고, 저펜 부분은 잘안 닦여서, 요런 핀셋 같은 거 집에 있으시면, 핀셋으로 하시면좀 편하실 거예요. 위치를 바꿔서 할게요. 요렇게 감아서, 핀셋을 요렇게 감고, 요런 틈새다 놓고 닦아주시면은 쉽게 닦여집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이 다만 귀찮을 뿐이에요. 날개가 한 40개에서 많게는 한 60개까지 60,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면 원래 요런 설계된 형상 그대로 이제 어 구조라든지 요런게 이제 문제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성능 향상에도 조금은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이하고 뭐. 다른 아, 이 세계란 말인데, 벌써 시원치거이보면이 쪽은 먼저 뱉는데, 이 쪽은 먼저 그그 여기 서서요 거기 해서이그기탄 쌓인 없는 이 u l t i m 하됐 Льд福 w o r s 물로 좀 닦아야 되겠어요. 이게 한계가좀 있네요. 여기는. 여기는 철판이니까 대충만 닦고 뒷면은 상관없고요. WD-40으로 조금만 뿌려줄 거예요. <웃음> 제가 가지고 있는 WD-40 이고요 이걸로 끝에 이 부분에만 살짝 뿌려주시면 돼요네한 요정도만 뿌려주셔도 윤활이 될것니다 이렇게 좀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좀 돌려주시고 지역을 해서 물로 좀 닦을게요. 물로 닦고 오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어, 어려운, 어려운 건없고요 그냥 음, 물로 대충,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면, 닦아주시면 돼요. 돼요. 담가놨다가 음, 한 5분 정도 담가놨다가 닦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이게 대충 이렇게 닦았고요. 깨끗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립을 좀 해볼게요. 뭔게 없고요. 보시면 지금 여기 이쪽에 단면이 있는데. 요 단면을 요 위에 지금 여기에도 단면이 약간 그 깎인 부분이 있어요 그 힌지처럼 그 부분이랑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네 안보이는데 이렇게 들어가죠 네 요렇게 들어가는 요 힌지 부분 보이시죠 요기에 예 맞게 체결해주시면 되구요 너트 있는데, 너트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이렇게 해주시고, 나사 세개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하실 때 너무 세게 해주시면, 그, 나사산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힘으로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모양이고요. 요게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우선은 방법은, 방향에 맞게 끼우시고, 잡으면 됩니다. 근데, 혼자 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이거를 누가 잡아주면 좋기는 한데 저는 잡아줄 사람이 따로 없어서 제가 그냥 혼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 잠시만 요 잠시만 채우고 되죠. 내는 쫄깃니다그 지금 유치면 유저면 요선이 아까 못하게 다여있던 거에요. 우선저못요한번더지워게 지금 요구리다 볼때 거고요. 지금 오절로 거서좀걸는데보고요만 더. 음네 네, 반영이 좋아. 반영만 반영이, 반영잠 반영이, 반영이, 반영이, 반영이, 반 이 녀석, 이 녀석, 이요석이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녀이녀이 녀석, 오케이 친구한테 진짜 미인데 진짜 아무튼 뭐고면요고로 이거인데. 오늘은 저도 이 모자이크. 오케이 잘했어아네요 끝납니다. 아 힘드네요. 네, 아 훨씬 조용해졌어요. 아 이제 끝났네요. 근데 이 작업을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네, 먼지 잊고 그냥 쓰시는게 날것 같아요. 어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